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야만 하는가? 그때부터 나는 얼마간을 딜레마에 빠져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려던 나의 욕망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허송세월로 보내다 보니까 당장의 닥친 현실이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웠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는 것밖에 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무지 앞이 안 보였습니다. 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흉악범은 아니고요. 어느 날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시외버스를 타고 면회를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면회 시간은 끝나 있었고 어머니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출소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면회 오신 걸 생각하니 나는 그 자리에서 혼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나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못살아도 최소한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노라고요. 2년 전부터 착실하게 노가다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고로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없기에 실전 매매를 위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결실을 얻었습니다. 혹연우가 나의 결실을 보았다면 100%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은 결실은 이러했습니다. 딱 다섯 글자 즐거운 투자. 지난 6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깨우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당신도 아마 비웃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들 중에도 나를 이해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하면서 욕심 안 부리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몇한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최고의 작품인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따르고 대부분이 망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필요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때 주식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말리고 있는지 상상이 됩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 줄도 모릅니다. 원래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게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하루하루 그 돈이 줄어든다면 어느 누가 웃을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을까요? 몇안될 것입니다. 보통 10명 중 1명만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피 같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큼 피 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내돈 들여서 스트레스 받고 몸 버리고 스스로 망가지는지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얻은 답을 전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은 안전한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널들이 더 오른다고 안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목표 수익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사니깐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고 분노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기분 상하고 돈 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급등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듯한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많은 페인을 양산하게 됩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느 바보가 이런 급등주를 매수할까요? 급등주를 고점에서 매수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밤에 술안 먹고는 잠이 안 옵니다. 아니, 절대 그냥은 못 잡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나의 즐거운 투자 이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입니다. 오로지 바닥이 확인된 종목만 매수합니다. 설령 바닥이 무너져도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손실폭이 제한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밤에 두 다리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신이 건강해지고 계좌 잔고 또한 우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지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벌려고 바둥대지 말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잔고는 최소한 줄지는 않을 것이다. 확률로 본 급등주 매매는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을 반반으로 볼때 동전의 양면 게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하락할 때는 매수 기회를 주지만 아주 친절하게 매수 기회를 주지요 상승할 때에는 매수 기회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문 닫고 날아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고로 매수 기회를 고려한 성공 확률은 더욱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급등주를 10번 사면 한 번은 상승하고 나머지 9번은 급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급락을 한 번만 맞아도 깡통차고 재기불능의 길로 빠져듭니다. 만약 처음에 운 좋게 급등주를 매수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뽕과 같아서 절대 끊지 못합니다. 결국 패인이 되는 것이 자명하지요.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급등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급등주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이 바닥에서 롱런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확률로 본 데이 트레이딩 데이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원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입니다. 시황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암튼 최고입니다. 그러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수수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잘알 테니까요. 나는 3년여 시간을 대의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월 약정액이 30억을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수수료와 세금만으로 한 달에 무려 1500만 원을 벌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평균 예수금이 300만 원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잦은 매매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때처럼 잦은 매매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도 데이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단 실력이 늘었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원칙을 무시한 뇌동매매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페인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데이하는 분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계시 후첫 매매를 신중하게 하여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을 빌자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합니다 손실은 손실을 부르고 큰 손실은 무리수를 두게 합니다 결말은 깡통입니다 확률로 본 우량주 매매는 이것은 좀 쉬워 보입니다 급락 위험도 적고 상승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량주인가요 삼성전자가 우량주인가요 삼성전자가 더 오른다고 떠들어서 샀는데 맘고생 끝에 손실보고 팔았다면 그게 우량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소수의 우량주를 보면 분명히 지수연동주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히 상승해서 시세를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매수기회는 무수히 많지만 과감히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주가는 불확실할 때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떠들거나 상승에 대한 확신이 들 때면 단기 고점 내지는 정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역행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소수 우량주를 제외하고는 시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급락할 것입니다.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량주가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하락폭도 제한적이며 하락폭을 곧바로 만회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량주가 부도나기가 쉽지 않고 급등낙주가 될 확률이 낮은 것빼고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주가의 오름을 바라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에서 매수한다면 몰라도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실을 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재수 옴붙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 맛봤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 바닥이 우스워 보이겠죠. 금방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겠죠.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앞으로라도 이때의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반드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올 성공에 대비해 현재 제 자신이 겸손할 때는 아니지만 지금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겸손을 머릿속에 쥐어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고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가 왜 쫄딱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수익이 났을 때 혹은 점점 실력인으로 꾸준하게 투자에 성공할 때 반드시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익 났을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손절매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안에서 끊어라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본 것이지만 여차하면 손절가를 넘어 손도 못 써보고 자포자기하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재기불능입니다. 세력들도 압니다. 이런 주주가 있는 종목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우선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손절가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상실감과 원금 회복에 대한 성급함에 투자를 그르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이죠. 손실은 손실을 부르고 큰 손실은 무리수를 두어 반드시 깡통을 차고 맙니다. 시로올 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자가 하루아침에 10%의 손실을 보았다면 당장에 20%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등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도 급등주에 막아끼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쌓아온 기법이나 원칙은 순식간에 깨지고 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엄청 미웠고 그야말로 안 즐거운 투자였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말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못하냐고. 맞습니다. 이 바닥이 알면서도 당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손실시 감정 컨트롤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손실을 보았다면 현재 90만원이 있으니 원금인 100만원을 회복하려면 11%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가능하죠. 대부분은 손실만에 집착해 투자를 그르칩니다.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최초 투자 금액은 90만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말이죠. 선뜻 공감을 못하실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100만원을 투자할 때부터 아니 그 종목을 매수할 때 10만원을 손실 처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나의 현재 자산은 90만원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면 손실을 줄여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실 시 이성을 잃고 뇌동매매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먼저 감수하고 가느냐, 나중에 알고 허둥 되느냐. 하지만 결과는 진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투자자라면 개구리 올챙이적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함과 손실시 대처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성공하리라고 확신 또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자기만의 손실시 대처 방법을 연마하거나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